아, 네. 네. 네. 네. 저한테 방향 좀 돌려보세요. 네, 인사해 인사 인사! 인사 뭔지? 네. 아. 그냥, 에이. 그냥 춤추는 거한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못하잖아요. 네. 아, 아, 예. 맞아요. 가만히 나가. 이렇게 요렇게. 아, 내려가는 거. 네. 네. 아 우동이. 네. 네. 네. 아. 춤추러 갈 때는 댄스 긁어놓고 끝나고 보시면 이렇게 어